문화예술계의 명인 명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엄청난 업적에 비해 그 명성이 잘 드러나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대한민국 서예계에서 반드시 다시 조명해야 할 그분은 바로 옥동이서입니다. 옥동이서는 조선 후기 사람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서예 이론서를 썼으며 18세기 문화의 꽃이 만개했던 조선에서 가장 애용되었던 동국진체를 창시한 분입니다. 동국진체는 기존 중국의 필법을 우리식으로 진화시킨 우리 고유의 서체라고 할수 있죠. 간단하게만 보아도 엄청난 분이라는 느낌이 들죠? 중국의 경우 서예 이론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글씨까지 잘 썼던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짧게 이론을 쓴 왕이지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평론과 실전은 아무래도 다른 분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옥동 선생의 경우에는 서해의 격까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옥동의 글씨입니다. 중국의 행서와는 다른 우리 맛이 진하게 느껴지죠. 조선 후기 문신이었던 허전이 쓴 성재집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국의 진채는 옥동에서 비롯되었다. 옥동의 대자와 해서는 물론 행초서 모두 참으로 정체인데 자획과 재상이 크고 기세가 웅장하다. 문인 이용휴는 대자는 신라와 고리시대 이래 옥동 한 사람뿐이라고 했으며 이규상은 서가록에서 옥동의 글씨는 큼지막하고 기력이 뛰어나다. 고 칭찬했습니다. 원교 이광사는 옥동의 글씨는 닥상공론으로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다 라고 말했다네요. 이렇게 당시에 뛰어난 문인 목객들이 하나같이 옥동 이사에 대해서 찬사를 남겼는데요. 그런데 웬일이죠? 지금 이 시대엔 거의 잊혀져가고 있지 않나요? 아마도 이분이 강조했던 서법의 사상과 그 이론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심오하고도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물론 일전에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한석봉이나 추사와 같은 질곡의 세월이 없었기 때문에 후대인들의 기억에 깊이 새겨지지 못한 까닭도 있겠죠. 옥동의 가문은 원래 20년간 명필학자들이 질비했던 가문이었습니다. 옥산 이우는 초서의 달인이요. 청선 이지정 역시 초서 명필이었습니다. 이지정의 조카가 매산 이하진이었고 바로 옥동의 아버지입니다. 옥동은 어린 시절 아버지 이하진에게 글씨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하진도 명필이어서가 아니라 찢지게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하진의 글씨는 명필은 못되고 달필 정도라고 봅니다. 그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서예 명필의 희망을 자식 옥동에게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옥동이 얼마나 큰 명필이 되는지는 지켜보지 못하고 정치 바람에 떠밀려 귀향 중에 생을 마치게 되죠 어쩌면 그게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옥동은 커가면서 가문의 서예에 대해서 엄청난 반기를 들게 되거든요 생전에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갈등을 피할 수 없었겠죠 올곧고 청빈한 서예가였던 부친 이하진은 늘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세 가지 원하는 게 있다. 좋은 사람 다 알고 좋은 사람 다 만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책을 봐라.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학문이지 재산이 아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자식들에게 오로지 수천 권의 책과 가난만을 물려줬던 모양입니다. 성호 이익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어찌나 가난했던지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었다. 아 성호 이익이 이하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옥동의 동생이죠. 가난하긴 해도 참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이익은 어린 시절 형인 옥동에게 글씨를 배우며 묻곤 했습니다. 형님 남들은 법첩 체본을 모방하길 반복하던데 형님은 왜 많은 시간 책을 끼고 삽니까? 옥동은 대답했죠. 글씨는 신법을 궁구해야지 자획만 모방해서는 안 되는 거란다. 그럼 형님은 선진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명필 가업 계승의 꿈을 버리신 건 아닌가요? 난 글자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중도를 잡아 쓴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 가는 대로 써도 틀을 벗어나지 않을 터이니 바로 그런 글씨를 쓰고자 한다. 그는 또한 엄청난 돌직구 비평가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초소 대가로 알려진 장욱, 회소 그리고 황기로에 대해서도 혹독한 비판을 가했죠. 그의 가문이 교본으로 삼았던 명필들인데도 말이죠. 옥동은 심지어 자기 가문의 최고봉이었던 이지정 할아버지의 글씨까지 사정없이 매도합니다. 조선 전반을 풍미했던 조맹부의 송설체에 대해서는 외형적인 균형미에만 치중했다고 말했으며 석봉체는 관청의 서사정식으로 흘러갔다며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런 그가 거의 유일하게 최고로 손꼽았던 서예는 역시 다름아닌 왕의지였습니다. 옥동의 서예 이론서 필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초선은 장지에서 시작하여 왕의지에 이르러 대성하였고 그 뒤로는 극도로 쇠퇴했다. 그 후로 서해 천재들에 의해 나온 광초 따위는 회계 운용은 활달하지만 속된 습관에 빠져 용렬함이 매우 심하다. 옥동은 왕의지 왕은지의 글씨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단순한 모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이 쓰고 좋은 글씨를 모방하는 것은 서해 공부의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옥동은 글씨를 통해 초월의 길까지 꿈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과 땅의 이치에 도달하려 했던 그는 모든 획의 음양의행 등 주역의 이치가 있으며 그 성질에 맞게 붓을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옥동을 폄하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글쟁이는 붓으로 승부하는 법 무슨 주역을 보고 영리를 따지고 아 그럴 시간에 송설체 공부를 하는 게 낫지 하지만 옥동은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따라 공부하고 사유하고 썼습니다 석봉이 노력파였다면 옥동은 학구파에 가까웠습니다 쓰면서 끊임없이 사유했지요 변화를 하려거든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하리라 수시로 성찰할 것이며 획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작품 전체가 오직 하나의 글자다 하나의 완전함이 전부에 파급되는 것이다 여유 있는 것을 덜어내어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 그것이 글자의 조화다 그의 사유와 글씨는 마침내 온전히 일체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서법은 중국의 송설체에서 선조 이후 한석봉체를 배웠으며 조선 후기에는 왕위지체로 서풍의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의 진체의 아름다움은 취하되 자신만의 독특한 필법을 개발해 창안한 것이 옥동체이며 이를 동쪽 나라의 진체라 하여 동국진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공제, 윤두서입니다. 이 자화상으로 아주 유명하죠? 윤두선은 옥동체에 간복하여 그 명맥을 이어갔고 공제의 조카인 백화윤순도 역시 옥동을 흠모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백화윤순은 우리나라 역대 명피를 비롯하여 중국의 당송원명시대의 서체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액을 동국진체로 흡수하여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죠. 그 결과 이것이 조선 고유의 서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하의 제자로 그 유명한 추사의 라이벌 원교 이광사가 그 서법을 계승했고 비로소 동국진체가 완성되었다고 하지요. 이쯤에서 언급할 것은 제자들이 그가 쓴 글씨를 보고 따라서 썼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태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신을 본받은 것이지요. 동국진체는 특정한 형상이라기보다는 심오한 사상과 예술이 절묘하게 융합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향이 살아 있으면서도 삿든 길로 빠지지 않는 혼이 깃든 서법인 것입니다. 그럼 옥동이서의 글씨 속에서 동국진체의 본질을 한번 느껴볼까요? 그의 해서입니다 확실히 그는 형태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강건하고 꼬장꼬장한 저획그 자신의 독자적 혼이 흐르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초서를 보겠습니다 초서야말로 선대 가문의 위대한 유산이었지만 옥동은 그 초서에 자기만의 개성을 꽃피워냈죠 서법의 대지위를 나르는 듯한 저 획을 보세요 후일 옥동 이서의 글씨에 이미 대학자 잃은 동생 성호 이익이 발문을 단 일이 있습니다. 옥동 선생의 글씨는 특이하다. 용이 바다를 희롱한 듯한 기세가 있으나 글씨가 조밀하지 않아 당시에는 얻기가 쉬웠다. 지금 선생이 떠나신 뒤에는 희귀하게 되었고 그 단점은 가볍게 그 아름다운 점은 더욱 부각되어 서예가들의 보물이 되었다. 옥동은 석봉보다 120년 정도 후대 사람입니다. 일전에 저희 컨텐츠에서 다뤘듯이 당시 조선은 석봉을 서해에 있어서 넘을 수 없는 불새출의 큰 산으로 여겼는데요그 인식의 축을 바꾼 존재가 바로 옥동입니다. 후세 사람들이 석봉의 글씨보다 왕위지의 글씨를 추앙하는 것은 국적을 떠나 바른 눈을 세워준 그의 공로라 할수 있습니다. 그의 업적을 보자면 평생을 서예에 천착하여 동국진체라는 빛나는 금자탑을 세운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제자로 수많은 위대한 서예가들이 맥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옥동이 남긴 위대한 족적은 그의 서예이론서 필결입니다. 중국에도 수많은 서론이 있지만 여타의 서예이론서 확연히 다른 점은 그 내용이 하도 낙서를 비롯한 주역의 태극음향론 그리고 성리학에 바탕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서 서예 이론을 출발하여 영자팔법의 획 하나하나도 에그 원리를 부합시켰다는 점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발전을 훨씬 넘어서 후천년의 예술과 철학을 위한 지평을 열었다는 점을 우리는 높게 사야 할 것입니다. 왕이지도 종효도 구양순도 안진경도 옥동처럼 우주적 원리를 바탕으로 붓을 잡아 휘두르지는 모타였음을 주목해 봅니다. 그들의 서예는 물론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빼어납니다. 하지만 옥동처럼 철학이라는 큰 산을 감싸는 깊은 구름과도 같은 예술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옥동의 서예가 그들보다 뛰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아득히 그 뒤를 넘어서 있죠. 그러므로 그가 깃발을 건동국진채는 우리 후생들에게 전해줘온 장엄한 숙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 타타오, 우리 채널에서 구독자분들께 옥동이라는 보배로운 분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